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 v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밤이에요. 며칠 전에 미용실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염색을 했더니 머리가 너무 까맣게 돼가지고 제가 제 모습이 났습니다. 오늘은 잠깐 사슬이었고요. 오늘은 국토, 국토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이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어, 예고를 해놨네요. 어, 이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제대로 안 지키면 뭐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어, 부동산 거래 신고. 법 하위 법령 개정한 입법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그 어, 시행에 따른 신고 대상, 절차 등 그런 그 규정을 해놨고 어, 뭐 크게 살펴보면 그냥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걸 다 신고를 하래요. 신고를 해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어, 신고를 하면 그 자료를 정부가 이제 조금 활용을 하겠죠. 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그 일을 내 손바닥 안에 들여다보듯이 잘 파악을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는 어, 모든 게 데이터화가 되어서 어,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할수 있도록을 만들어야 그게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일이 되겠죠. 어, 우리가 뭐전 국민이 다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무수택자들이 이렇게 뭐 전세를 들어가 있다. 그, 또그 소유자들이, 임대인들이 전부 다 뭐, 임대사업 그 등록 거기에 등록을 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해서 도대체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임대주택 외에 나머지는 얼마의 세를 놓으며 올릴 때는 그걸 얼마씩 을 올리는지, 어 그니까,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건 5% 이상 못 올리고, 뭐 이런, 뭐또법 적용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이제, 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전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어 먼저 이제 목적은 이제 아까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목적이 이렇습니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랍니다. 이, 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목표 자체가 어 이런 지지를 가지고 도입을 한다고 하네요. 어 전세계약서를 쓰잖아요. 그걸 쓰게 되면 신고 의무 이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일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은 사실상 거주하는 거는 이거 다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공부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이렇게 뭐 전입을 해서 거주를 한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 법법상 주택으로 보거든요. 뭐 그런 주택은 다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신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뭐도 지역은 빼고 뭐 이런 게서 밑에 나가면 나옵니다. 그 신고 관청은 어디다 하느냐 시군구청에 여기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 여기에서 조례로 위임을 허용한 곳은 이제 엄면동 어, 그리고 또 출장소 동사무소나 뭐 그런 곳에 신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귀찮으면 안 하면 되느냐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제재가 뒤따르는데 미신고 신고를 안 했거나 또는 거짓신고 월세를 50을 받는데 뭐 그냥 뭐 31만원 받기로 했다. 이런 거. 신고대상이긴 한데, 작게 받은 걸로 했다. 이런 거. 그냥 이체하는 월세 이체 내역이나 이런 걸 들여다봐서 틀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뭐 과태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제 정말 정부 손바닥 아니 되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더 좋은 정책을 내려고 한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어떻게 개정되는가 이거 봤더니 먼저 어느 지역에 적용되는가 그건 수도권 전부 다예요 서울 경기도 인천 그 전역입니다 수도권 전역 어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및도의시부은 지역 있죠 뭐경상남도의 창원시 마산시 뭐 이런거 다시 지역입니다 그죠 거제시 뭐다 시네요 다 들어갑니다. 전부 신고지역이에요. 그 임대차 거래량이 아주 작고 소액계약만 하는 그런 곳은 어 신고 필요성도 없고 그런 데까지는 뭐 규제할 마음이 없네요. 그런 군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를 한답니다. 군지역. 군. 그리고 이제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확정, 확정 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있죠. 어, 그게 6천만 원인 점을 고려해서 그 초가 되는 것부터 뭐 신고를 하도록 한대요. 어, 여기 보면, 뭐 서울은 1억 5천이고요. 요최소금액이최우선 변제 그 금액이 경기도 대부분하고 세종은 1억 3천이고요. 광역시 등은 7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역은 6천만원 인데 요것도 현재 입법 예고중 이래요 개정하는게 금액을 약간 이제 늘린 모양이죠 4월 말에 그 개정된 것을 시행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천만원을 초과 그리고 월차임 30만원 요거는 앞에 보면 또는 이 붙어 있습니다 또는 그 그러니까 보증금이 6천 이고 뭐 달세가 30 이게 아니고 그냥 보증금땅 6천만원 초과니까 6천만원만 받은 것까지 아니면 월차임이 보증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달세를 31만원 받았다. 이거 다 그냥 신고 대상입니다. 뭐 보증금을 앞에 예를 들어 뭐달 보증금 2천에 뭐 달세 뭐 25만원 받기로 했다. 이거 다 신고 대상이겠죠. 뭐 환산을 해가지고 그죠? 뭐 그렇다는 뜻입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또는 이거이든지 이거이든지 다 들어간다 소리입니다. 어, 그리고 신규, 갱신계약 전부 신고하셔야 되고요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그냥 앞에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보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어, 신고 내용에 뭐뭐 뭐 들어가야 되느냐 이랬더니 여기에는 어,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임대목적물정보 뭐 어떤 주소에 어떤 면적에 방이 몇 개인지 이런 거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다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 보증금이 얼마인지 몇 년간 계약을 했는지 언제 계약을 했는지 여기 들어가야 30일 이내 신고인지 그걸 체크를 하겠죠. 어 그동안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그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다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어, 앞에 계약의 임대료 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여부를 이제 추가로 또 갱신 계약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했어서는 건지 아니면 뭐 신규 계약을 서는 건지 그걸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 당사자는 어둘 중에 이제 아무나 가가 해도 이거 보니까 어 공동으로 이제 서명 날인 한 것만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다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함께 날인 한 것을 들고 그냥 한 사람이 한 명이 당사자 한 명이 그냥 가셔도 돼요 이거는 임대인 또는 이니까 또는 둘중한 사람 이렇게 서명 이렇게 한거를 당사자 모두가 서명 한거를 신고는 한 사람이 가되 두 사람이 다 서명한 그 계약서를 들고 제출을 이렇게 하면 공동으로 신고 한걸로 봐주고 과태료 안 매기겠다는 거죠. 동사무소에 그 계약서 그냥 들고 전입신고할 때 그냥 계약서 같이 제출해도 되고요 어, 뭐 확정일자 우리 받으러 가거나 전입신고하러 가잖아요. 그때 계약서를 붙여서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하면 동사무소에서 다 처리를 해주네요. 어, 만약에 뭐 남편 명의로 계약서를 썼는데 아내가 낮에 전입신고하러 갔다. 그러면 뭐 가족이니까 그 위임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또다 허용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도무지 갈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다. 그럴 때는 계약서 원본을 PDF나 집 어, 파일 등으로 변환을 해서 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어, 사진 파일을, PNG 사진 파일로 첨부를 해서 어, 제출을 해도 된답니다. 사이트가 또 주어져 있네요. 콕토브 사이트네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어, 그렇게 해놓고 하면 되고, 그러면 계약서를 뭐 제출을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제 계약내용 주고 받은 뭐글래 내역을 또 문자로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서 만약에 둘 중에 한 분이 가서 신고했다 그 나머지 상대방한테 계약서에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분한테 자동으로 또 신고했다는 통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하러 어차피 뭐 한번 가시잖아요 그때 전입신고를갈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그냥 이렇게 제출하면 되네요. 임대차 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을 해뒀대요. 같이 붙여가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을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했대요. 굉장히 좋아졌네요. 이거는.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제출하고 그렇게 하면 확정일자가 아예 같이 부여된 걸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받는 걸로 그렇게 해준답니다. 그렇게 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제출을 대행할 때는 뭐 아까 위임받은 사람, 뭐 부부 둘다뭐 맞벌이하고 이런 사람은 인터넷으로 하시고 아내가 그냥 잠깐 시간 내서 간다 그러면 위임장 받아서 어 서류 다 챙겨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법이 시행되는지 뭐 어떤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전 국민이 유튜브 듣는 것도 아니고. 어뭐 국토부 사이트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텔레, 텔레비전도 안 보시는 분도 꽤 계시죠 어 그런 분들 경우에 만약에 놓쳤다 어한1 년간은 보니까 유예기간을 그 과태료 안 매기고 주는 것 같은데 그 유예기간이 끝나면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한 경우에는 백만 원에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그냥 하세요 하세요 하면 우리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그죠 정부에서는 이 대한민국 전 주택의 임대 상황이 흘러가는 상황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게 맞추어서 뭐 정책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 자금이 흘러가는 거를 내 집을 내가 뭘 세를 놓고 아니면 내 집에 그냥 뭐 아들이 어 들어와 사는데 뭐 그런 거를 예를 들어뭐 노출 안 하고 싶다 뭐 그런 숨기고 싶은 그런 그게 없는 이상은 이렇게 나누면 정부 정책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 어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는 거에 기초 발판 자료는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뭘 그걸 계획을 세우지 데이터도 없이 맨날 뭐 산으로 가자 갔다가 이 아닌가 배 앞산으로 앞산 갔는데 또 아닌가 봐? 디산으로 가.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는 진작에 좀 원래 갖추어서 있어야 하는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크게 따져보면 이 정책 하에서 임대료가 높네, 낮네, 너무 과하게 올라가네, 움직임이 어떻네. 그 임대차 계약서 안에는 예상 만기일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들을 정부 정책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작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집을 사고 파는 거 외에, 어, 뭐 이렇게 이제 뭐 임대차 계약까지 헌하게 정부에서 손바닥으로 다 들여다 본다 생각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도 합니다. 뭐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고되고 이런 건 굉장히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응도 해야 되잖아요 몰랐어도문하는 분이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년 5월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둔답니다 뭐 1년 지나면 저절로 다 알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요 기간 동안에 또뭐 사진 신고를 할 때는 과태료를 계도기간 후에도 사진 신고를 할 때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찌보면 과태료 매기는 게 목적은 아니죠. 데이터를 내 손바닥에 넣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겠죠? 근데 이걸 또 좋은 방향으로 써야지. 이걸 지고 또좀 걱정도 됩니다. <웃음> 우리가 만약에 주방에 쓰는 칼이잖아요 칼. 그거를 요리할 때 이렇게 쓰면 칼이 없으면 요리도 못하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도구예요. 칼은 조리 도구예요. 근데 그걸 뭐 강도가 들거나 뭐 살인자가 들면 그거는 흉기가 되잖아요. 뭐 이런 제도도 데이터를 이렇게 좋은 정책에 쓰려고 취합하는 건 너무 좋은데 잘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걸 또뭐 완전히 세금 올리는 그뭐또 발편 자료로나 쓰고 이래 되면 완전히 또 멘붕이 올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런 부분 좀 염려가 되긴 해요. 어, 전산 시스템 잘 되는지 이제 봐가면서 어, 업무는 정착화를 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아까 뭐 수도권, 광역시, 앞에 시 자가 붙은 지역은 다 들어가니까, 대한민국 뭐 전체 인구의뭐한 80, 90% 이상은 여기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면, 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할때 수수료 600원 뭐 아낀다, 이런 거는, 이거 이건 너무 존설은 정말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이건 아니고. <웃음> 확정일자 부여받는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임차인의 번거로움을 대폭 줄여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했다 이거는 아니고요 아까처럼 데이터 취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취압 그렇습니다 그럼 60일 안에 안하면 진짜 과태료 있으니까 잘 챙겨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이제 임대차 시장이 어, 정부에서 파악이 되어 있으면 정말로 실제로 집 없는 사람들이 어, 어떤 가격이 오르라 하는 조짐이 보인다든지 뭐 어느 특정 지역으로 계속 쏠리는게 보인다든지 어, 뭐 이럴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 맞는 뭐 대출금이나 뭐 보증상품 등 이런걸 접목을 시켜서 정말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딱 서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 4월 26일까지는 또이 법에 의견을 어, 낼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럼 계약서 양식, 어, 신고서 양식 나와 있고요. Q&A가 나와 있어요.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은 어떤 거냐? 이랬더니 집다 들어갑니다. 집. 편작집 어, 상가 내 주택, 공장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왜 여기에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거 다그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어, 받는 주택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실제 용도. 다 들어갑니다. 보셨죠? 공장에 있거나 뭐 상가 안에 있는 이런 집. 어 너는 공장에 뭐빵 하나 딸린 건데 여기에 뭐 쓰는데 신고 안 해도 되겠지. 과태료 100만원 나옵니다. 그냥 제끼 놓으면 다 들어갑니다.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부치가 뛰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사이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들어가셔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 지역의 이제 군 지역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전부 다 제외를 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군은 다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아까 말씀드렸지 이거 6천만원에 월차임 30이 아니고 6천만원 또는입니다.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거든지 이거든지 다 들어갑니다. 보증금빵원에 월차임 31만원 받는다. 다 신고하는 대상입니다. 계약서 꼭 있어야 하는가? 없어도 된대요. 문자 통장 입금 내역 이런 것만 들고도 다 신고 받아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태료 어,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국민들이 어, 보통은 임대차 계약이 한 2년도 아니죠. 그리 일반 국민들이 적응도 해야 되고 그래서 12개월 동안 과태료 그 부과 기간을 유예를 해줬다 해놨네요 신고 데이터 공개 시점 언제냐 뭐 데이터에 쓰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국민들도 이 데이터를 쓸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뭐, 임대, 그게 너무 많이, 뭐, 있는 곳에는 너무 또 과잉일 거니까, 그게 내가 집을 사서, 뭐, 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어, 이 데이터 정부에서 제공을 하겠죠, 이제. 여기 들여다 봤더니, 뭐, 임대료 수준이 너무 낮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 갭이 뭐, 너무 크다든지, 나와 있는 전세 그, 뭐, 매물이 효과가 뭐, 너무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할수 있겠죠. 국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빨라도 최소 4, 5개월간. 11월 경부터는 시범 공개 추진을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공개되는 데이터는 이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 이랬더니 전체 임사 가구에 현재 80 아니 30% 정도가 확정 일자를 부여받고 있대요. 현재 30% 30%가 확정 일자를 부여받고 있다 하면 그 동안 70%의 임대차 시장은 악도안되 있었던 그거 그게죠 그죠? 현재 30%만 봐야겠다 하면 나머지는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임대차 시장 정부가 알고 있는 건 그냥 30%고 뭐 나머지 70%는 내가 좀 알고 싶다 이거죠 근데 그냥 알려고 하니 뭐 데이터를 어디 가서 봅니까 이거를 어, 일단 강제로 하게 하고 안 하면 그냥 벌금 매기겠다 과태료 매기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강제로 그냥 신고를 하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확정일자 정보에는 계약금, 그 다음에 계약일자, 뭐 청수, 요런 걸 공개하고 있는데, 어, 신고제로 하게 되면 계약 기간, 신균지, 갱신 그 하는 그 계약인지, 그리고 임대료 증감이 얼마 되는지, 요런 데이터가 추가로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또 더불어 제가 볼 때는 요 안에 인적 사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부모 자식 간인지 뭐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자금의 흐름을 또 같이 들여다보겠죠. 그런 거 보겠다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임대차 신고제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정부에서 어딱 그냥 임대료 가격을 어느 지역은 얼마 기준을 뭐 어느 지역은 얼마 이런 걸 표준 임대료를 정해주는 그런 임대료 규제 도입으로 어, 그전 단계로 준비 작업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이게.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한 도입 그 제도가 아니고 어, 나중에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의 연계를 통해서 임차인의 보정금 보호를 강화를 하고 뭐 이거 연계한다고 뭐 전세 든 사람이 또 확정일자 신고 안 합니까? 다뭐 하잖아요 그런 거 그죠? 하여튼 그런 걸파악을 하겠대요. 어 그리고 어, 표준 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절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믿어야 되겠죠? 임대차 <웃음> 믿어야 되겠죠?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이제 활용 활용되는지 <웃음>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이거, 이 절대 이거, 어, 세놓으시는 분, 어, 알뜰살뜰 양도소득세 외에 임대소득 올리는 꼴도 내가 못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이것도 중과를 해서, 집 팔았어요? 최대 45% 플러스 30% 하면 75% 곱하기 지방세 또뭐 이렇게 붙잖아요? 나 이렇게 매길 건데, 어, 여기도 내가 한번 매겨줄까요? 한번 기대해 보실래요? 저는 이렇게도 보이는데. <웃음>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웃음> 임대소득과세와는 과세 절대 절대 관계가 없대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요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 입에 두 말하면 이것도 거짓말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웃음>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순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아 이게 8번하고 7번하고 7번, 8번은 정말로 꼭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7번, 8번 외에 위에, 위쪽에 있는 거는 다 정말 이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어, 정부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다 잘해줍니다. 잘해줍니다. 하면서 결론 기성전 세금 이렇게 될까봐 7번 8번 기성전 세금 이렇게 될까봐 그건 아니면 적극 뭐 지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뭐 하도 날마다 뭐가 나와서서 유튜브 올릴거리 없을까봐 정부에서 뭐 데이터를 잘 제공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 행복한 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